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식품화학의 교재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학업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 영양전문가로서의 여러분의 학문적 바탕을 갖춥시다. 그리고 국가시험을 위해서 합격을 목표로 공부해 주세요. 아, 영양사 국가시험에 출제된 최근 4년간의 식품학 및식품학및 조리원리 영역별 문제 출제 빈도를 살펴보시고 이번 시간에는 이 탄수화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이탄수화물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 서류, 당류도 마찬가지 탄수화물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전체 식품학 조리 원리 40문항 중에서 이렇게 매년 탄수화물 영역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질, 단백질 참고하시고 공유 서류, 당류 보세요. 상당히 많죠. 많은 물질들이 출제되고 있다. 참고를 하시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자, 이번 장에서 탄수화물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분류 그리고 당의 구조, 특성 당류를 단당류, 이당류, 소당류, 뭐 다당류로 나누었을 때각 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수화물은 지구상에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는 유기물질입니다. 어디에서? 녹색 식물에 의해서 광합성으로 합성이 됩니다. 자, 녹색 식물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농말, 녹말, 농말을 만들어 내느냐? 다시 말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광합성은 광합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산화탄소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포도당의 다당류, 포도당의 글루코스를 합성해서 이제 전분이나 세로저 등으로 포리머, 중합체를 만들어서 저장해 둡니다. 그걸 우리가 공유, 공유 서류 등에서 주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어, 탄수화물 중에는 식품 속에 이 감미료, 뭐겔 혹은 페이스트 만드는 형성제, 점도를 증가시키는 점점제, 안정제 자, 이런 역할을 탄수화물들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에 대해서 밑바탕을 좀 갖추어야 된다 자, 탄수화물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탄수화물 이라는 정의는 탄소와 수소 화합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탄소수소산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표시다 탄소 M의 원자에 물 분자 n 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표현이 이렇지 실제로 이렇게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탄수화물이 이렇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밝혀 실험에 의해서 과학적 데이터 근거에 의해서 밝혔습니다. 포도당은 이와 같이 포도당 분자식을 분자를 분자식을 써본다면 탄소 6개 수소원자 12개 산소 6개 분자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탄소 6개와 물분자 6분자 이렇게 표기를 했다 다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관용명으로 탄수화물 계속 쓰고 있다. 그럼 탄수화물의 가장 간단한 우리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류 전분 외에 식물체 구성 성분으로 세료로즈, 뭐 헤미세료로즈 펙틴, 리그닝, 검뭐 이런 종류들도 다 지금 탄수화물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물질이 차이가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탄수화물을 분류를 해봅시다 자 분류는 크게 나눠서, 이와 같이, 모노사카라이드라고 해서, 단당류. 그냥 가장, 당이 한 분자를, 당한 분자로 되어 있는 단당류. 그 다음, 소당류는 단당류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면, 이당류고요. 셋, 세, 세 개가 결, 결합된 물질이다면 3당류입니다 자, 2당류를 다이사카라이드 다이 그러면 두개 뜻입니다 세개는 트라이입니다 트라이사카라이드 그 다음 네개는 테트라사카라이드 이렇게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 다당류는 소당류보다 훨씬 더 많은 당을 당으로 결합된 물질이다 자 이걸 단순다당류와 복합다당류로 나눌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단순다당류는 우리가 익히 아는 전분, 뭐 덱스트린, 셀로로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눌린, 뭐 글라이코겐. 복합다당류는 한 물질이 아니고 컴플렉스 카보하이드레이트. 다른 종류의 당류가 복합물을 이루고 있다. 팩틴, 뭐 헤미세로로즈. 자, 이런 걸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그럼 단당류를 한번 봅시다. 자, 탄소가 3개인 3개를 가지고 있는 단당류. 3탄당. 대표적인 것이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다이 하이드록시 아세톤. 탄소 4개, 4당류. 에리스로스, 트레오스, 오당류, 리보스. 자, 이건 기억을 좀해 주세요. 그 다음, 대옥시 리보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대, 그러면은, 옥시. 리보스의 대옥시. 산소가 제거된 리보스다. 이 얘기입니다. 리보스. 데옥시리보스 DNA의 데옥시리보스 그다음에 RNA의 리보스. 오탄당이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 자이로스, 아라비노스. 대표적으로 이제 육탄당이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만노스. 자, 이런 것들이 탄소 6개인 육탄당입니다. 자, 당 종류 탄수화물 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이 분자 구조가 어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분자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자, 단당류에는 카본일기 종류와 탄소수에 따라 분류하자 다시 말해서 카본일기 대표적인 가본일기가 알데하이드기, H, C, H, O 알데하이드기, 그 다음 케톤기, C, O 케톤기, 탄소, 이중결합산소, 이걸 케톤기라고 그러죠. 키톤 혹은 케톤기, 자 그림을 다시 그려봅시다. 알데하이드기. 산소 산소 이중결합에 여기에 수소 결합되어 있는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 그 다음 케톤기 혹은 키톤기 탄소에 산소 자 알데하이드기에도 CO 이 부분이 케톤 혹은 키톤기라고 해요 CHO 이걸 합해서 알데하이드기 자, 개통기 그래서 알데하이드기를 가졌는 걸 알도스라고 이름을 부르고 개통기를 가졌는 걸 케토스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이름들은 이와 같이 뭐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름에 따라서 알도스 뭐 t 리오스 테트로스, 펜토스 여섯 를헥헥스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h e same thing. This is 기억 e same thing. t h h o 알데하이드 h 알데하이드기 c h e 수소와 산소 h 이중결합이 아니고 위쪽에서 설명했는 것과 같이 c h 탄소와 산소 이중결합이 되어 있고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케톤기 보셨고 자, 이것이 그리셀 알데하이드입니다. CH2OH CHOH CHO 알데하이드기 부재탄소가 무엇이냐 탄소에 결합된 자, 탄소에 결합할 수 있는 4개의 치환기가 있는데, 이네 개의 종류가 다 다르다. 자, 여기는 이걸 입체 구조로 나타낸다면 정사면체 구조겠지, 그죠? 자,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가 되어 있다. 한다면, 이네 개의 치환기 종류가 다 다르다. 보세요. 탄소에 탄소에 하나는 알코올기. 여기 수소기. 그다음 CH2OH기. CH2OH 자, 위쪽에는 알데하이드기. CHO. 자, 이렇게 탄소의 네개 치환기가 종류가 다 다르다. 수소, 알코올기 c h 2 o h CHO 이와 같은 탄소를 카이랄 탄소 부재 탄소라고 이름을 부르죠. 자, 이 카이랄 탄소가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거울상 이성질체가 자, 이 거울을 뒀으면은 거울 안쪽에 상이 만들어지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자 이와 같이 자, 이물질과 이물질이 이 거울 속에 비친 모양입니다 두 개를 포개어 보면 포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물질이 달라요 그래서 자 이름을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이름을 붙이는 데 두개 물질이 포개지지 않으니까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이름을 다르게 불러야 됩니다. 어떻게 부를까? 알콜기를 기준으로 알콜기가 탄소의 오른쪽에 있다해서 덱스트로테토리 독일 독일입니다 덱스트로테토리 디그리세랄데이드 왼쪽에 있다. L레보로테토리 l 그리세랄데이드 이렇게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DL 많이 나타나죠? 자, DL. 네, 거울상 이성질체 보시고, 자, 이제 이 표에서, 이 그림에서, 자, D형 알도스 계열의 당의 피셔 구조식으로, 자, 구조식을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D 그리세르 알데아이드, 알콜기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디그리세르 알데하이드에 요 사이에 이제 탄소를 더 추가를 할게요 자, 탄소를 하나 추가해서 알콜기 오른쪽 왼쪽 그러면은 탄소가 하나 둘셋 네개가 됩니다 이걸 디에리스로스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요거는 이쪽은 디스 그래, 오스라고 이름을 부를 겁니다. 지금, 이거와 이거는 거울상 이성질체입니다. 다 거울상입니다. 여기에 거울을 놓으면 거울상. 다음, <웃음> 이제 또 하나 탄소가 더 증가됐습니다. 자, 이렇게 알콜기, 이렇게 알콜기. 거울상 이성질체입니다 맞습니까? 거울상 맞아요? 내가 이거와 이것이 거울상이라고 했는데 이 거울상이 맞습니까? 아니죠?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거울상 아니죠? 여러분들이 거울상인지 아닌지 찾아낼까 싶어서 내가 했는데 거울상이 아니다 그러는 거 금방 여러분들이 확인이 됐죠 그러면 만약에 자 이제 탄소수를 계속 늘려봅시다. 자 이게 디리보스입니다. 자 리보스 기억 좀 하세요. 자 이거는 디아라비노스입니다. 여기는 자일로스라고 그러고 라이소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이제 탄소 하나 더 늘렸습니다. 육탄당입니다. 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자 이걸 기억을 하세요. 디글루코스입니다. 디글루코스. 그다음 갈락토스 기억을 좀 하세요. 만노스 기억을 좀 하세요. 자 문제는 포도당을 봅시다. 자, 이 포도당. 자 위쪽에 탄소 알데하이드기 1번 탄소, 2 번, 3 번, 4 번, 5 번, 6번 탄소입니다. 알코올기가 자 right, left, right, right입니다. 됐습니까? right, left, right, right. 디글루코스 구조식 그리시고 그럼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 이거에 거울상 이성질체 이성질체 엘글루코스를 그리세요 그릴 수 있겠죠 엘글루코스 여기에 거울상 두고 거울상 관계를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탄소 6개를 가졌는 탄소가 몇가지 종류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D D, D, D 이름이 다 달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개입니다 이 여덟개 D타입이고 L타입이 또 여덟개 존재하죠 그러면 28, e, 26 16, 16개의 이성질체가 존재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자기것으로 좀 그려주세요 그려보세요 당자이 피셔 투영식을 입체화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웃음> 자 우리가 이 부재 탄소에 이해 가지고 입체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두 개의 당이 서로 여기에 한개 탄소 원자에서만 원자단이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 두 개의 당을 서로 에피머라고 부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에피머. 자, 예를 들어 포도당과 갈락토즈는네 번째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와 알코올기, 하이드록실기가 서로 위치만 다르다. 위에서 한번 보세요 포도당과 갈락토저 다른 것 같아요 2번 탄소의 알코올기가 포도당은 우측에 되어 있는데 갈락토저는 2번이 아니고 4번이네 1,2,3,4 4번 2번이 아니고 4번. 나머지는 똑같아요. 4번 위치에 알콜기가 글루코즈는 오른쪽인데 갈락토즈는 왼쪽입니다. 4번 위치에, 4번. 그 다음, 만노즈를 보세요. 만노즈는 포도당과 2번 위치에 알콜기가 서로 반대이요 2번 위치에 만노즈 포도당을 기준으로 해서 2번 위치에 알콜기가 좌우 하나만 바뀌어요 나머지 구조는 똑같아요 동일해요 4번 위치에 위치가 바뀌어있다 사갈 자 이와 같은 관계야 포도당과 만노즈, 포도당과 갈락토즈는 탄소 하나의 탄소의 알코올기만 위치가 틀리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두개 당을 에피머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갈락토즈, 포도당과 만노즈는 에피머 관계에 있다. 됐습니까? 자, 에피머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카이랄탄소 부재탄소를 갖고 있는 이성질체는 평광을 회전하는 평광을 회전시키는 성질이 있는데 한 물질은 오른쪽으로 평광을 회전시키는 물질을 우선성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플러스로 표시할게요 좌선성을 마이너스로 표시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선성의 D글루코저는 요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D 플러스 포도당 그러니까 우선성, D 타입인데, 이게 평광면을 오른쪽으로 회전하더라.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평광면을 회전을 시키는데, 회전 각도는 같다. 우측이냐, 좌측이냐. 자, 이걸 실험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광원에서 빛을 내는데, 이 빛은 사방으로 360도로 다 빛이 전파되는 빛인데 이거는 보통 빛이에요. 비평광입니다. 그 중에 평광 프리즘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한 면으로만 진행하는 빛을 골라내서 어 시료 속에 넣어두면 여기에 들어있는 시료가 빛을 우측으로 회전시키는 우회전성인지 좌측으로 회전시키는 좌회전성인지에 따라서 실험으로 평광면 회전을 관찰을 합니다. <웃음> 자, 이렇게 평광되지 않은 빛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시료가 이와 같이 평광 특성을 가진 있는 시료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좌회전성은 좌회전성은 좌측으로 우회전성은 우측으로 이렇게 빛이 회전되는 것을 관찰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당사슬구조 고리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아실 거예요 <웃음> 이와 같이 포도당 자 알파 D 포도당의 사슬구조 고리구조 다시 말해서 사슬형태 구조가 고리형태로 또 고리가 풀리면 은 사슬구조 이렇게 구조가 변화가 됩니다 <웃음> 자, 변화가 될때 어떻게 고리가 만들어지느냐 자 1번 알데하이 자, 알데하이드기 탄소 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 5번 카이랄 탄소의 자, 알콜기 이것이 1번의 탄소를 공격에 들어가는 자,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에 1번 2, 3, 4, 5, 6번 자, 5번 탄소에 알코올기가, 알코올기가, 1번 알데하이드기를 공격해 들어가서 알코올기가 아래쪽으로 위치하는 알파 디 글루코스, 위쪽으로 위치하는 베타 디 글루코스, 이두 가지 타입이 만들어진다. 이 부분은 더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다음 마찬가지. 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당이 1,2,3,4,5번에 3,4,5번이 카이랄탄소 부재탄소입니다 그러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알콜이 이제 어디에 2번 이 탄소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고리구조 오각고리입니다 오각고리 오각골리 형태로, 자, 알콜기가 아래쪽으로 위치한 알파디 플락토스 과다, 위쪽으로 배양하는 베타디 플락토스. 이와 같이 고리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 포도당의 변성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물질에 따라서 평광면을 회전시키는 각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알파디글루코스는 성광도가 우측으로 이렇게 112.2도를 평광면을 회전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베타형은 플러스 18.7도 우측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형이, 자, 알파가 다시 평형에, 평형을 이루면, 선광도가 52.7도로, 이 선광도 돌리는 선광도가 변합니다. 이 선, 선광도를 성광도가 변하는 걸 변성광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알파형, 베타형 평형에 도달하면 이와 같이 알파형이 평형에 도달했고 베타형으로 가서 베타형이 또 평형에 도달했다 알파형으로 자 이렇게 움직일 때 알파형, 베타형이 물에 녹였을 때 성광도가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변하는데, 지금 어떻게 변하느냐, 되게 결정성 포도당 알파디 글루코 피라노서 성광도는 이와 같이 112.2도 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베타형으로, 베타형으로, 어, 가면은 18.7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알파디글루코스를 물에 녹여서 성광도 측정하면 녹인 후에는 111.2도가 되지만 이걸 이제 방치해 둡니다. 그러면 성광도가 변화가 되겠죠. 어떻게? 자 이렇게 베타형이 만들어지면서 성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형상태에 이르면 평형상태에 이르면 이와 같이 52.7도가 버려요. 성광이 변한다 그걸 변성광이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 환원당과 비환원당 자 환원당, 비환원당 우리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자 환원당이 뭐냐 남을 환원시킬 수 있는 당이다 환원력을 가지고 있는 당이다 이 말입니다 남을 환원시킬 수 있다 그럼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 당이 고리 구조를 형성할 때 알데하이드 또는 케톤기가 뭐 하이드록실기 그러니까 알콜기와 헤미아세탈 또는 헤미케탈 하이드록실을 형성한다. 음 자그래 이러한 글리코사이드성 하이드록실기 환원성을 가지므로 자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환원성을 가지는 알데하이드 키통기 남을 환원시킬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환원력을 가진 당을 환원당이라고 얘기를 하자 환원력이 없는 당을 비환원당이라고 하자 그러면 환원당은 뭐가 환원당이냐 단당류 중 단당류하고 이당류 중에 자 설탕은 비환원당이다 메가당 유당은 환원당이다 왜 설탕은 비환원당이고 이당류와 단당류는 환원당이자 어디에서 환원역이 나오느냐 환원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은 자, 페링 실험, 혹은 자, 페링 용액 반응 실험, 혹은 황산구리를 이용한 뭐 실험 환원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험 방법. 자, 이 시험 방법으로 환원력이 있는 당 환원당 그렇지 못한 비환원당으로 구분을 할수 있다. 자, 환원력 실험. 그럼 왜 설탕은 환원력이 없을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자, 과당 마찬가지. 갈락토스, 만노스. 자, 이당류, 메가당, 자, 메가당.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당류의 메가당은, 메가당은, 자, 두 분자의 포도당이 알파원포글리코사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1번 탄소, 2번, 3번, 4번, 5번, 6번 탄소잖아. 1, 2, 3, 4. 그러니까, 1번과 4번 사이에 자, 이와 같이 탈수반응이 일어나고 이 포도당 두 분자가 이당류가 되잖아요 이당류가 1번 4번 탄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알파디글루코즈가 1사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리코 사이드 결합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때 이때 메가당한 환원력이 나옵니다. 왜 환원력이 나오냐?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는 수갑이 채워져 가지고 안 열려요. 근데 이쪽은 열려요. 이쪽은 이 결합이 끊어지면은 뭐예요? 이 부분이 알데하이드기가 나오잖아. CHO 알데하이드기가 알데하이드기가 만들어지잖아, 그죠? 알도우스가 알데하이드기는 환원력을 가지고 있던 남을 환원시킬 수 있는 작용기에요. 알데하이드기통기, 그렇죠? 그러면 남을 환원시키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산화되잖아. 여기에 COOH 카복실산이 됩니다. 그래서 메가당은 이와 같이 두 분자 중에 좌측에 있는 이 분자 포도당은 환원력이 나오지 않지만은 우측에 여기에서는 환원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분의 일두 분자 중에 절반이 환원력을 나타내는 환원당이에요. 자 설탕은 환원당을 환원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자 여기에 보세요. 이 고리가 열려야 환원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수갑이 채워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탕은 비환원당이다. 실험을 하면 근데 문제는 이 결합을 가수분해를 시키고 나면 이제 환원력이 나옵니다. 환원력이 나와요. 자, 그래서 왜 환원당이냐 비환원당이냐를 설명을 한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설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시다 설탕은 다른 말로 뭐 서당 혹은 자당 이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자연식품의 주요 감미 성분입니다 당연히 사탕수수나 사탕무에 써서 농축해서 결정해서 화 설탕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당 한 분자와 과당 한 분자가 알파원투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리가 열려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비환원당입니다. 비환원당으로 뭐 알파, 베타 이성질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성질체가 존재한다면은 맛의 표준 물질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탕을 왜 맛의 표준 물질로 쓸수 있느냐 만약에 알파벳 이성질체가 존재하면 사용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 동일 농도에서 온도에 따른 단맛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설탕을 감미료 표준 물질로 사용을 합니다 자그 다음 천연 당류의 감미도를 비교한 것이 과당이 가장 설탕을 표준물질 기준을 잡는다면은 과당이 가장 감미도가 높아요. 그다음 전화 당이고요, 설탕이고 포도당, 메가당, 유당 순으로 감미도가 변한다. 자 이걸 생각을 좀 하시고 그다음 설탕은 산이나 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 시키면은 포도당과 과당이 한 분자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생성된 포도당과당의 혼합물, 그러니까 동일한 양이죠. 일몰 대 일몰이니까 이 혼합물을 전화당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걸 인버터 슈가, 인버터 슈가 왜 이름이 전화당이냐? 자, 이, 아까 우리가 평광회전면 돌리는 각도가 변화가 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설탕 가수분해를, 자, 가수분해를 전화하라고도 얘기하고, 다시 말해서 비성광도가 우선성입니다, 설탕은. 우선성이었던 설탕이 가수분해되고 난는 물질은 좌선성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선성인 설탕이 가수분해에 의해서 이와 같이 전화당이 되어버린다 포도당 과당 동일한 같은 몰수가 혼합되어 있는 좌선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전화당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씁니다 주로 전화당은 벌꿀에 많이 들어있다 이거는 벌의 타액에 의해서 설탕이 가수분해된 결과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유당 자 유당은 이와 같이 갈락토즈하고 포도당 글루코즈가 자, 베타 원포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타 원포결합. 자, 유당입니다. 그 다음, 뭐, 겐티오 바이오스는 이와 같이 글루코즈가 자, 베타 1,6결합입니다. 이게 1번 탄수고, 여기 6번 CH2OH에 이와 같은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렇게 뭐 자주 본 물질은 아니죠. 1사결합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6결합도 이루어진다. 그 다음 세로저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세로저는 베타 글루코즈 두, 분, 두 분자가 베타 글루코즈가 베타 원포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폴리머가 형성되면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셀룰로즈입니다. 아, 셀로셀로비오스 베타 디포도당 두 분자가 베타 원포 결합으로 구성된 섬유소 구성 단위다. 자 자연에서 유리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면 맛은 사실 단맛은 그렇게 띠 띠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다른, 뭐, 이거, 루티노스라는, 자, 이 물질. 자, 물질. 그 다음, 트레할로스라는 물질. 멜리비오스라는 물질. 자, 이런, 당류, 이당류들이 보입니다. 뭐, 이걸 다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소당류. 이제 이당류를 거쳐서, 이 당류에서 한 당류가 8개까지, 뭐 어떤 데는 한 10개까지를 소당류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당류는 2에서 8개 다당류로 구성된 당류이다. 여기에는 이제 뭐 3당류, 4당류, 5당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양한 이름이 나옵니다. 뭐 라피노우스. 겐티아노스 뭐 스타키오스 자, 그다음 당 유도체. 자, 당 유도체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결과로 자, 여기 보시면은 단당류가 가지고 있는 작용기, 작용기 알데하이드기, 케톤기 여기에 산화 가 산화 반응이 일어나든지 환원 반응이 일어나든지 어떤 치환 반응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은 당류가 아닌 비당류 결합이 일어나서 여러가지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된 당을 우리가 당유도체라고 이름을 부르자 대표적이게 자, 슈가 알코올입니다 당알코올입니다 알데하이드기 알데하이드기가 환원이 되면 알코올기 만들어집니다 알데하이드기에 환원을 시켜서 알코올기를 만들면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 5탄당이나 6탄당을 환원제나 수소 등으로 환원하면은 알데하이드기나 키톤기가 환원돼 가지고 하이드록시 알코올기로 바꾸어집니다. 이이 이 물질이 바로 당 알콜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자리보스 당을 환원시켜서 당 알콜 만들었는데 이름이 리비톨입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끝에 올 끝나면 알코올이다. 리보스, 리비톨, 포도당, 글루코스, 아니면 뭐 포도당 환원 시켜서 솔비톨, 자 솔비톨 끝에 올 끝나죠. 만노즈 환원 시켜서 만니톨, 만니톨, 갈락토즈 환원 시켜서 둘시톨, 둘시톨. 그 다음에 5탄당에 자이로스 환원시켜서 자이리톨, 어? 자이리톨 끔 있죠. 그 다음 환상구조, 육각고리 구조에 이노시톨, 이노시톨, 이노시톨 들어보셨죠? 이노시톨에 그 알코올기가 인산기로 바뀌어버리면 피티계 피틴산이잖아요. 자, 이와 같이, 끝에, 올, 올, 솔비톨, 뭐, 리비톨, 무슨, 이렇게, 다, 알콜기입니다. 보세요. 자, 포도당, 솔비톨, 1번, 알데하이드기가 알콜기로 환원되어 있습니다. 만노즈, 만니톨, 이노시톨, 이노시톨, 자일리톨 리비톨 알코올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아미노당 자 여기에 이탄소에 자 알코올기 자리에 NH2 아민기가 치환됐습니다 자 글루코스에 아민기가 치환된 글루코사민 끝에 뭐 사민 아민입니다 디글루코사민 디갈락토사민 당그 아미노당입니다 구조식을 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요그 다음 대옥시슈각 자 대옥시 옥시 그러면 산소입니다 대 그러면은 뭐가 제거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거 그러니까 산소가 제거된 당입니다 산소가 자 2번 위치에 알코올기 가지고 있던 그 알코올기에 산소가 제거된 리보스다 2-deoxy-ribos 리보스. 그 다음 에로만노즈 뭐 에로프코스 이와 같이 산소가 제거된 당그 다음 사요당 사이옥 하면 황 황을 얘기합니다 OH를 알코올이라고 그러고 SH를 싸이올이라고 그래요. 티올 혹은 싸이올이라고 싸이올 혹은 티올 싸이올 싸이올 혹은 티올 이렇게 발음을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 물질, 사이올기 SH기를 사이올기라고. 자, 여기 SH 알콜기 대신에 SH O SH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이오당은 단당류의 1번 탄소에 하이드록시기가 SH 사이올기로 치환된 것으로 사이오글루코스. 이와 이 물질. 알파, 아래쪽으로 위치하는 알파사이오글루코스는 무, 마늘, 고추냉이 매운맛 성분인 시니그린이라는 물질의 구성당으로 배당체로 존재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황을 포함한 당입니다. 그 다음 배당체 자 글리코사이드 자, 배당체는 당류의 환원성 알데하이드록기와 비당류 부분이 글라, 글라이코사이드 결합 다시 말해서 뭐 산소 뭐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자, 배당체의 비당류 부분을 아그리콘이라고도 하고 특히 아그리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배당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 배당체들이 독성을 가지는 배당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로서 감자 싹에 햇빛 본 감자 이런 경우에 싹이 날때 솔라닌 그다음 가지 포도, 뭐 안토시아닌, 밀리갈매뭐 나리진, 헤스페리딘, 자 이런 것들이 다이 배당체의 배당체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 아미고달린 독성 가지고 있죠. 자, 어디 청매실 살구에 자, 결합당은 아, 앞에서 본 겐티오 바이오스, 그 다음, 벤즈, 알데하이드 시아나, 수소를 같이 이 결합을, 결합이 아미고달린 속에 존재를 합니다. 시아나, 수소가 나중에 분해되어 나오면 독성이, 강한 독성을 띕니다. 그 다음, 나머지,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솔라닌, 자, 감자, 삭이 났습니다. 포도당 갈락토저람노즈와 소라니딘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루틴 자 이런 물질 그러면 은 어, 다당류는 자, 여기서 일단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다당류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